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아, 함께. 읽을까요? 저기 본문에 지금 띄어져 있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정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인근님은 누구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인근님의 사이로 삼으시고 교회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로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는 상이 내릴 거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창 엘리아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격만지고 고집센 여사가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줄 아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이제목을 가지고 전지원 목사님 함께 말씀 나눠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웃음> 네, 부상의 투원을 겪고 오셨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이렇게 단일 설 때마다 쉬운 성경을 읽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 쉬운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좀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쉬운 성경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꿈이 뭐니? 이걸 굉장히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의외로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 답을 되게 많이 해요 분명 애들이 뭐 명확한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이 물어보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 다시 되물어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너가 뭘할때 그렇게 행복하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요 <웃음>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뭘 잘하지? 무엇을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또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꿈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려감으로 인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또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꿈은 어,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또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꿈은 다시 또 다시 성경에서 안 풀어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능들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의대를 가리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잘해야 하고요 샘도 빨라야 됩니다 또 말도 잘해야 돼요 또뭐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글을 잘 지어야 합니다 창작력이 필요하죠 또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 최근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좀 마음이 조금 그런데요 저도 어렸을 때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 그 마음을 알, 알긴 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터넷 BJ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찍고요. 인터넷 BJ들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뭐 광고 수익도 나고요. 또 인터넷 BJ를 하게 되면 별풍선도 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돈을 잘 버는 친구들, 많이 버는 분들은 뭐 억대도 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동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런 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네가 뭔가를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어, 비즈니스의 어떤 안목이라든가 또는 또뭐 능력 또는 뭐 어, 센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아난 수학이 정말 필요해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기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레미야 27장 5절을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큰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 만드시고요 또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창조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뭐 해, 달, 별, 하늘 또땅 땅에 사는 동물들 나무 어, 곤충,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미생물들, 또 사람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다 지으셨죠 이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재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명예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벌지만 내가 이 돈을 벌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그것을 벌만한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안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정하시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해요. 그리고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니? 이온 땅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이 와서 어?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기가 막히게 이 꿈을 해몽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꿈을 잘 해몽하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이 능력, 꿈을 해몽하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나부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이상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감탄을 해요 야, 너는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저렇게 나이 많은, 많은 제사장들보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상과 이상을 보니? 라고 해야 할땐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성전에 가서 다 바쳐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가 나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누렸고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이 마당에 이 모든 것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너무 돈을 벌고 싶어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신문 배달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요. 세차장에서 세차도 하고요. 많이 했는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하려면 할수록 돈이 점점 멀어져요. 잡으려고 하면 막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고민을 아는 형한테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그 형님이 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돈은 네가 벌려고 하면 안돼 돈이 따라와야지 그래야 돈이 벌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돈에 매여서 돈을 자꾸 벌려고 하고 재물을 갖고 싶어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내 능력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이 만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 종종 젊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 성교사님 저는 하나님이 성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성교사가 하고 싶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조, 감사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집에 가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봐 기도하고 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번더 기도해 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봐 그게 맞는지 그러면 며칠 있다가 부모님이 찾아오세요 저희 손을 꼭 잡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아, 자기 개가 하나님께 저에게 그 아이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찾아가는 거죠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선교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또 우리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덟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정치 영역, 뭐 경제 영역, 과학, 종교, 뭐 과정, 또뭐법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요그 분야에 나아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권세와 명예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분부한 가르친 것들을 모두 애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또 요한 차도행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온 땅은 땅 끝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경제의 영역이나 또 과학의 분야 또 의료 이런 분야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나아가서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뜻이 그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땅 가운데 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머물지 마라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지 말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너희를 보낸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너 하나님께 종교계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 고향에게 나가, 의료계로 부르셨어? 의사가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질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20장 5절 후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쉬운 성경인데요 개혁 성경에 보면 나의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이런 올바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 충성된 자는 여름, 그 거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재물을 내 권세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누구에게 함부로 맡길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잠깐 여기에 신경을 두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 더 정직하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옛날에 그 맹구 아세요? 맹구 저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당신 눈에 보이게 오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요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나봤다라는 건 무엇이죠? 대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일대일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해봤다는 거죠 세밀하게 관찰해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하찮은 일이지만 그 직업을 어떻게 이 아이가 대,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완수하고 있는지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세를 바라보시는 거죠 이 아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보시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보시고 난 후에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고 타장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 이러한, 이렇게 러한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아,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데요.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신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때 외모는 어떤 거죠? 외모? 뭐 나이가 몇 살인가? 키는 몇 센치인가? 우리 청년들 소개팅 가면 뭐부터 보죠? 예쁜가? 얼굴이 뭐 옷을 잘 입는가? 키가 큰가? 몸짱인가? 얼짱인가? 이런 거 봅니까? 예,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보죠 아,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가? 또 재산을 얼만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 걸 기준으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데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어떤 디그리가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얼마나 몸이 좋은지 얼굴이 예쁜지 보시지 않는데요 네 중심 안에 그 사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우리 배우자 고를 때 외모 보지 마세요. 네. 외모 보면 얼마 못 갑니다, <웃음> 그렇죠? 네, 실망하기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뭐사이감 고르실 때또사이감 고르실 때 며느리 고르실 때 외모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중심을 보는 그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다이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땅을 주셨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그와 견줄 자가 없었죠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사용, 쓰, 쓰셨, 쓰셨을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3호상 1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입니다 반면에 금방 나왔 그 나와 그, 다윗의 큰 형이 또 여기 등장을 해요 엘리압이 등장하는데 엘리압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이에요 이, 이 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불레색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 블레셋 군대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우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 때문에 그래요. 선봉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골리아십니다 이 골리앗은 누구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와요. 싸움을 도두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 전쟁할 때요, 이 선봉장이 나옵니다. 두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면 선봉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싸워 겨루, 겨루어 보아라. 나와 싸워 겨루어 이길 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발을 합니다. 계속. 적군들을 도발을 해서 흥분하게 만들어요. 혹시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우리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가 전쟁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라는 경상도 지방이잖아요 백제는 전라도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구수하게 사투리를 잘 쓴다는 거죠 수 지방이 그래서 한날은 이 신라 백, 백, 그 군인들이 나와서 몇 명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막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백제군이 너무 웃긴 거예요 사투리로 막 욕을 하니까 그 다음 날은 백제군이 와서 전라도 사투리로 거쭉하게 욕을 하면서 도발을 해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골리아시 그런 사람이에요 싸움을 도드는자 흥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열세하게 만드는 거죠 사례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사례분별을 못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전략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전진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선봉장인 골리앗의 외모를 보아하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이 사람과 나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 골리앗은 이 17장 초반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쓴, 키는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 3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집 천장인고가 얼마나 되죠? 아무튼, 거의 천장이 달랑말랑 하는 그런 키죠. 거기에 그 골리앗 입고 있는 노트구와 이 갑옷의 무게가 약한 5천 세겔 정도 된다고 해요 5천 세겔이면5 7 k 로입니다 옛날에 우리 쌀한 가마 막 가마 들고 르면와 장사다 막 그랬잖아요 힘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쌀한 가마니 무게를 메고 자유자재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면서 전쟁을 할수 있는 엄청나게 힘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창은 마치 배틀체를 연상케 하는 길이 두께예요.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창 끝에 있는 그창 날의 무게는 철 600세곌의 무게다. 600세곌은 7kg예요, 7kg. 그러니까 긴, 굉장히 두꺼운, 무거운 나무 끝에 7kg의 아령을 들고 이걸 휘두르면서 전쟁을 할수 있는 자유자재로.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벌벌 떨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다.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 군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냐? 내가 지금부터 조건을 달게. 자. 저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줄 거야 엄청난 재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딸을 줄 거야 그래서 결혼시켜서 내 사위를 삼을게 사위가 되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면 뭐죠?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거의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의 세금을 평생 면제해 준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모든 사,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의 형들이 일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명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아이들이 잘 있나? 별일은 없나? 걱정이 되어서 짐을 바리바리 쌉니다 예를 들면 뭐 뭐라고 하죠 그거 군대에서 우리 위문품 같은 거죠 뭐 과자 저도 군대 에 있을 때 위문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바리바리 싸서 다윗에게 이제 형들에게 다 가서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형들이 잘 있다라고 한다면 그징표를좀 가져와서 나에게 확인을 시켜줘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안심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들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죠. 형들을 보러. 그래서 그 앞에 짐을 내려놓고 종들에게 이 짐을 지켜라고 말을 하고 이제 형들을 보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조용해요. 별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전쟁터 같지 않아. 전쟁이 끝났나? 좀 이상한데? 하면서 형들을 만나러 가서 문안을 합니다. 형님들 잘 지내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군수품을 보내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아이 다시 나와요. 나와서 그 전과 같이 말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전과 같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뭡니까? 도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하냐면 본문 말씀에 도대체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어떠한 상을 받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너 여기 지금 너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지금 여기 뭐 놀이터인 줄 아니? 여기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과연 이 형이 다윗이 걱정돼서 한 얘기일까요? 너같이 어린 아이가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20세가 넘어야 군대를 갈수 있어요 20세부터 다윗의 형들이 7명이에요 그러면 어린 자바 다이슨 아이가 몇살 정도 됐을까요? 한열 다섯? 많이 잡아봤자 열 여섯? 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준이 나이예요 고등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네. 어린 아이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위이그 얘기를 하는 배우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안에 뿌리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 자가 누구이간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관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오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형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형님은 잠잠히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저 사람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이 엘리압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둘다 들었어요 다윗도 듣고 엘리압도 들었어요 다윗은 무엇을 들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다윗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저렇게 땅바닥에 처박혀서 욕보이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보이고 무시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엘리압의, 엘리압이 의엘리압 화내는 그 소리에는 잠잠했습니다 두말 달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죠 그런데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보일 때는 잠잠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맛을 들었을 때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여기서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이 마음을 전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을, 사람의 말에 귀글지 기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언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이 마음 전이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을 옳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민숙이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함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가장 온유한 하 아웃차다. 제 둘째 아들 이미 이온유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론과 미디암이, 미리암이죠 미암이그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 비방하다는 건 뭐냐면 앞에다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박식 가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죠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약점 모세의 잘못한 점 모세의 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감동한 게 뭐냐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세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쫓아가서 낱낱하게 사실을 밝힙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누가 이걸 더부풀렸으며 누가 모여서 내 뒷담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칼로 그 사람들을 벌하게, 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는지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억울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말하면서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냐고요? 목이 마르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어제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저처럼 얘기합니까? 야, 니네 아침에 만나 먹었잖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저들이 잘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이 저에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지도 않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모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를 쓰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왕 왕족 왕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왕궁에서 학식이 뛰어나고요 외모가 출중해요 몸도 좋아요 우리가 말하는 막 몸짱 이런 거예요. 무술도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40,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리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생활을 해요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혈기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온, 모세에게 그 온유함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빼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감정적을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리더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리더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어요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더 분노하고 화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요 나를 긁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폭발하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거냐는 것입니다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분노할 겁니까? 온유하게 반응할 것입니까 화를 낼 거예요. 그 모세가 화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오온 지면보다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화를 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0개 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어요. 노래를 부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지금까지 인도해내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뚜껑이 날아간 거죠. 드디어 도저히 못 참는 거죠.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죠.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다 갈아서 니네 다 마셔라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화를 내야 할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것이 사나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거죠 그 분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감정에 휘둘르는,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잘 다스려 내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런 능력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산산이 박살나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혈기가 왕성하고 내가 감정이 너무 컨트롤이 안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드러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를 못하세요. 어떨 때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발현되느냐? 내가 죽어질 때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철저히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아이가 온유라고요 공교롭게도 온유입니다 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웃음> 저희 온유가 굉장히 예민해요 둘째 아이인데 지금 6학년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눈이 막 돌아가요 아빠를 엄마를 보면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런 별명을 쥐어줬어요 저 아이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지금 저 아이는 정신병자야 <웃음> 그래서 저 아이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냐면요 아이가 야밥 먹자 그러면 밥, 밥을 막 차립니다 그러면 밥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 먹지 마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다 치워요 아빠 배고파 밥안 먹는 다음그럼막 승질을 냅니다 그때부터 막 승질을 내고요 막 씩씩거려요 그럼, 어, 얘가 왜 이러지? 얘가 금방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를 정상이 아니다 <웃음> 중2병이 오셨구나 <웃음>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제 이제 사반이 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탕, 젤리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먹고 이 껍질을 아무데나 버려요. 그래서 막 침대 사이에도 껴있고요. 막여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제 얘들아 일로 와봐.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너희들 이거 먹어보면 쓰레기통에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젤리는 그 국물도 있고 해서 끈적거리고 너무 보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바닥에 마루에 떨어져 있는 우리 침대에 구석구석에 끼어 있는 사탕 껍질, 과자 봉지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이야기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씨웃습니다싹 가가지고 쓰레기를 막 모아요 하지만 아, 갖고 와요 어제 앞에서, 앞에서 확 뿌려요 뿌리면서 놀자 는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이것 봐라 <웃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막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너 지금 아빠한테 뭘 하는 행동이야? 아빠가 분명히 치우라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씨무 웃어요 아, 이 아이가 내 말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권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커튼 내려 커튼 내리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왜 커튼 을 내리면 몽둥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밖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우나우스로 되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 아예 커튼을 내려 옆집에도 경찰이 삽니다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커튼 내려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전 발바닥을 때리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을 못한 거죠 그래서 몇대 때렸어요 정말 세게 때리지 않았어요 정말로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정말 누가 보면요 진짜 누가 고문하는 줄알것 같아요 으 난리가 나요 아빠가 날 때렸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고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화를 내면 종종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풀리지 않아서 막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혼을 내고 나서 아좀 오래 가겠다 좀 기분을 풀어줘야겠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런 마음으로 있으면 제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오냐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니 치킨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좀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말도 안 해요 탁 쳐다보고 말거든요 근데 어, 치킨이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아빠한테 뽀뽀를 한번 해 주면 6학년때 뽀뽀 해줘요 저는 아직도 뽀뽀 한번 해 주면 아빠 치킨 시켜 줄게 그 의도는 뭐였냐면 마음이 풀렸나? 이거좀 보고 싶은 거죠 뽀뽀를 해 주면 아빠가 치킨을 시켜 줄게 그랬더니 뽀뽀를 주저없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이가 좀잘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금방 풀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에 제가 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화를 낼 때는 제 감정이 이미 좀 흥분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억울했던 거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않았는데 제가 너무 기분에 휩쓸려 감정에 휩쓸려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정이 없앤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요 그렇게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면요 분노를 하고 훈계를 하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금방 화가 풀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 기분에 휩쓸려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정말로 잘못했을 때훈원익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아이에게 정당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수치로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로 차이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네가 그 네가 메시아냐? 너도 네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호소를 하죠? 아버지께 호소를 합니다 주님 엘리엘리아마 사막다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화를 낼 때가 있으셨어요 언제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를 보았을 때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명예를 메고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예를, 명예를 메고 배웠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옳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심이 온유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또 중상모략을 당할 때 억울함을 썼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다이슨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대갚아주십시오 그의 분노와 화와 그가 가득 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대신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내 힘으로 내 억울함을 푸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잇을 사용하신 이유예요 바로 이 온유함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함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을 멍에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 옛날에 그 멍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게 두 멍에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엄마 소가 어, 멍에를 메고 이쪽에는 아기소가 멍해를 매죠 그래서 이 어미소가 이 아기소를 가르키는 거예요 어떻게 밭을 가는지 어떻게 주인의 어떤 명령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하고 뭐라고 말하면 멈춰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하는지 이 어린 소에게 가르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겠죠 가다가 풀도 좀 뜯어먹고 싶겠죠 좀 쉬고 싶겠죠 그런데 어미소의 힘이 세요 그래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 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멍해를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바로 훈련되어지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권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끌어가시도록 훈련시키시도록 내 안에 온유함을 안 들어 가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요. 지식, 명예 다 내려놓고 내가 할면 얼마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창조하고 소유주가 되시는 그 재물, 권능, 능력, 지혜,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서, 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